안녕하세요 차차게임즈 차차입니다 2021년 6월 블랙오드 챕터 발매 이후 튜토리얼의 변화와 함께 기존 눈높이 시리즈 영상과는 달라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에 맞춰 새롭게 보충수업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 기존의 눈높이 시리즈를 시청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의 목차와 요약정보는 차차게임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파트1 에드온 세팅에서 보였던 오래된 버전 허용 체크박스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99.9%의 유저가 저 옵션을 체크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없애버렸나 봅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원하는 무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원하는 무기가 나오기 전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무기의 숙련도를 올릴 수 밖에 없었죠. 이렇게 바뀐 것은 자유도의 폭을 넓힌 것 이외에도 유저들의 진입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투 및 기타 튜토리얼의 내용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중간에 화랑으로 들어가면 갑옷이 종류별로 놓여 있습니다 무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갑옷을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은 모든 방어구를 취득 후에 천옷, 경갑 중갑을 3개씩 착용 후 해제해보세요 모든 갑옷의 스킬라인을 언락할 수 있습니다 핫, 녹화 중에 저를 알아봐주시는 뉴비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부끄럽네요 방어구 스킬라인이 모두 언락되었다면 본인이 나아가려는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 옷을 착용합니다. 저는 매지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천 옷으로 입겠습니다. 블랙우드 챕터 이후 가장 큰 변화인 시작 지점 선택 장소로 왔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챕터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시작 지점이 강제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처음 시작하는 유저들 대부분이 스토리에 대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도 눈높이 시리즈 파트 3 전체 내용을 메인 퀘스트 시작을 위한 것으로 할애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튜토리얼을 함께해온 NPC랑 대화를 나누어 보면 지역 선택에 따른 스토리라인에 대해 잘 설명해줍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인 진영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여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선택을 다르게 했다고 해서 나중에 크리티컬한 차이가 나지는 않으니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해주세요. 혹시 자신이 어떤 진영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차차게임즈 홈페이지에 종족별 진영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소유하고 있지 않은 챕터는 쇠사슬로 묶여있어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모든 챕터를 소유하고 있는 본계정으로 플레이 중이라 모두 열려있군요. 아마 저기 벽으로 된빔 포탈은 다음 챕터로 채워지겠죠? 저는 케나티의 회대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동 후 가장 가까이 보이는 중요 퀘스트 마크를 확인하고 말을 걸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눈높이 시리즈 파트 4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메인 퀘스트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스토리를 이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높이 시리즈 파트 3에서 설명된 메인 퀘스트 시작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메인 퀘스트를 바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트 3의 영상을 참고하시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시면 바로 메인 퀘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메인 퀘스트를 완료하면 다시 본인 진영 스토리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오랫동안 플레이한 유저로서 스토리얼의 모든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구성이 일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너무 안일하게 재구성을 했다는 아쉬운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결론적으로 차차는 처음 시작하시는 유저분들께 어디서 시작을 하든 일단 메인 퀘스트부터 시작하실 것을 여전히 추천합니다. 즐거운 엘더엘더 하세요. 안녕!